비밀의 미술관 욕조에서 얼어 죽을 뻔한 진정한 모델 리지 시달 1852년 한 화가의 모델이 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거장 존에버렛 밀레이의 걸작 오피리엘의 모델이자 모델이었던 리지 시달입니다. 아, 리지 시달은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리지 시달은 자라서 모자 그 모자를 팔았었는데요. 어느 날그 라파엘 전파의 화가 중한 명인 그 월터 아, 데버럴과 만나게 됐습니다. 아,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공개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미술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 리지 시달은 당연히 라파엘 전파 화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델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루 종일 서서 모자를 파는 그런 일 대신 화실에서 서 있거나 또는 앉아 있거나 해도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리지 씨달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업 모델로 전향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가 모델인 오피리아는 다들 어딘가 한 번쯤 봤을 겁니다 특히 책 표지나 잡지, 그리고 뭐 노트 같은 펜시용품, 다이어리에 종종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어 오피리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의 명작 햄릿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으로 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애인 햄릿에게 살해되자 강물에 몸을 던져서 자살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어 햄릿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어, 한번 그 햄릿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며 자기 대신 자신의 왕자리에 오른 걸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왕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매일 밤 초소에 찾아와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복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지 못하도록 미친 척을 하면 시작했는데요. 어, 이후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내용의 그 태공군자고 학살이라는 연극을 하며 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어머니에게 알리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여기를 엿듣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바로 칼을 휘둘러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애인 오픴리아의 아버지이자 정치 고문관인 그 포로니우스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 알게 된그 오픴리아는 갑자기 그대로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이작품처럼 그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됐습니다. 아, 존 에버렛 밀레이는 이 그림을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그 강가 늪에 나가서 배경을 그린 다음에 작업실로 돌아와서 모델 리지 시달을 그려 넣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리지 시달은 그 자기가 프로 전문 모델이었기 때문에 리지 시달 역시 보다 현실감 있는 포즈를 위해서 욕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그 안에 누웠는데요. 어, 물이 시간이 가면서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그 밀레이는 그 욕조 아래에다가 작은 램프, 그 램프를 켜서 그 물의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이런 과정을 약몇 개월간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램프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 램프가 꺼졌으니까 당연히 물은 차가워졌을 텐데, 그림에 푹 빠진 그존 에브렛 밀레이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리지 시달은 불이 꺼졌다는 그말 한마디 못한 채몇 시간을 그 얼음장 같은 욕조에 누워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음 물론 존 에브렛 밀레이 역시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 물이 그 불이 꺼진 것도 모르고 또 물이 차가워진 것도 모르고 어 그렇게 계속 작업이 끝냈고요. 그날 작업이 끝나자 리지 시달은 바로 감기와 오한이 와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 어, 다음 날그리지 시달의 아버지가 그존 에브렛 레이를 찾아와서 어이내 아들을 아니 내 딸을 이렇게 몸살나게 했다. 내딸 살려내라 이렇게 협박을 했고, 아 어, 그래서 존 에브렛 밀레이는 어, 실제로 그 치료비 그 이상 돈으로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물론 리즈 시달이 저 잠시만요. 물이 좀 차가워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리즈 시달이 남긴 기록을 보면 어,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은 최고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모델인 자신이 이해하고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델 정신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그 리지시달은 다른 화가들로부터 모델로 활동하면서 어, 그 이후로도 옷도 항상 일상에서 입기에는 너무 화려한 것들만 입고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화가들이 그 자기를 모델로 부르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모델로 설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 르지시달은 점점 더 유명한 화가들에게까지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음, 1849년에는 당시 최고의 화가이자 그 시인이자 그리고 어, 존 에버렛 밀레이와 함께 어, 라파엘 전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를 만나서 어, 그의 모델까지 서게 됐습니다. 아,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리지 시달에게 그냥 바로 반하게 됐고요. 아, 물론 또 남자니까 바로 또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아, 작업을 들어간 방법으로 먼저 모델인 리지 시달에게 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자기가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시 쓰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그 공식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리지의 시달은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길보, 그 길거리를 어, 활보하면서 어, 유명한 모델이었으니 주변 시선 정도는 신경도 안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 그렇게 그림도 그리면서 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와 그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갔고요. 그리고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리지시달과 전설, 전속 모델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이두 사람의 집안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귀족 집안이었고요, 리지시달은 평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 심했지만 두 사람. 그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1860년 드디어 결혼에 성공을 했고요. 아기도 가지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잠시 뿐. 어, 유산으로 아이를 잃게 되고 그안 그래도 그 아편, 그런 마약 때문에 정신이 불안정했던 리지 시달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1862년 2월 11일 아침 7시 20분. 리지시달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서도 이렇게 발견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 단순히 그냥 마약을 먹고 그냥 취해서 죽은 그런 게 아닌 어쩌면 의도한 자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자살한 인물을 그린 작품의 모델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 실제 자살로 삶을 마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리지시달을 너무 사랑했었기에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리지시달이 썼던 시들을 다 모아서 관속 그녀의 머리맡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신 어, 이런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 리지시달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에 그녀의 시집을 내기 위해서 관을 열었는데 그녀의 환상적인 구릿빛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서 그녀의 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2차시, 마네의 콩가루 집안사 에두아르 마네